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핵앤슬래시 RPG 장르의 한 갈래로 뭐 그냥 간단하게 적들을 쓰러져 껴버리는게 게임의 주된 특징이죠 뭐 대표적인 게임들은 대충 이런게 있는데 이번에 무려 한국에서 개발한 k-핵앤슬래시 게임이 있으니 바로 이름하여 언디셈버 사실 이 게임은 원래 라인게임즈 컨퍼런스에서 공개했을때부터 저거 나오면 함 해봐야지 하고 리스트업 해둔 게임인데 띵! 광고가 들어왔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광고인거 싹다 거르고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요거 좀 물건입니다 핵앤슬래시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들을 쓸어 담는 호쾌한 재미 그리고 그 적들을 어떻게 쓸어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빌드죠 이게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는데 두 번째는 솔직히 이런 장르를 처음 하거나 깊게 즐겨본 사람이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빌드를 짠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 뭐냐 옆동네에서 잘나가는 게임 빌드 짜는 것만 봐도 그냥 어지러지해요 이게 뭐요 근데 언디셈버는 이걸 강약화시키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빌드나 이런걸 보기 전에 게임의 전투부터 알아봐야겠죠 게임의 전투는 매우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나 스킬트리에 구애받지 않고 민첩, 지능, 힘중 하나를 골라 스탯을 찍고 해당 스탯에 걸맞는 스태프, 검, 도끼, 활, 단도 등등 여러가지 무기와 스킬들을 이용할 수있죠 이건 이번 테스트를 기준으로 스탯을 초기화하는데에 어떤 특별한 재화가 들어가지 않아 본인이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마련하고 싶다면 큰 부담없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언디셈버는 요즘 게임답게 모바일과 pc를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플랫폼 게임인데 그래서 우려될 수 밖에 없는 호환성, 최적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꽤나 준수한 그래픽과 타격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나 스킬 이펙트는 pc로 이용할때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모바일에서 까지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는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이건 좀 개인취향이 들어가 있을수도 있는데 핵앤슬래시 특성상 좀 몰아놓고 텅텅 싸그리 날리는 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어째 약간은 밋밋한 사운드와 적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픽픽 쓰러지는걸로 끝나다보니 전체적으로 타격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편의성 부분은 크게 자동물약과 자동스킬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뭐냐 자동사냥으로 오해할 만도 한데 전혀 아니고요 물약은 한은선을 조정해두고 알아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 스킬은 평타로 분류되는 한가지 스킬만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체력이 매우 빨리 닳고 한가지 스킬을 매우 자주 눌러줘야 하다보니 생긴 시스템 같아 보여요 막상 써보면 오히려 체력에 덜 신경쓰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평타를 제외한 스킬창은 총 8개까지 지원을 하는데 덕분에 꽤나 정신없고 화려한 게임플레이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지능 원툴인 법사류 캐릭터로 육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기, 얼음, 불, 독 4가지의 속성 빌드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범위기 위주냐, 소환 위주냐, 토템 위주냐 등등 정말 다양한 속성과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 스킬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스킬을 선택하는 방식도 레벨업을 할 때마다 특정한 스킬 포인트를 올려 배우는 방식이 아닌 스킬을 하나의 아이템처럼 넣다 뺐다 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빌드하다 보니 뭐 나름 복잡하다면 복잡하지만 굉장히 자유도 높은 전투를 경험할 수 있었죠. 특히나 이런 장르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rpg처럼 레이드도 만들어 놓았는데 각 보스마다 맞춰야하는 저항력과 기믹들이 존재해 생각보다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서사가 없이 잡아야하는 것과 저항력에 대한 설명도 없고 기믹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는 극한의 불친절함 그리고 버그로 보상을 못 먹어서 매우 화가 났던 점을 빼면 말이죠 자 이제 대망의 빌드인데 솔직히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rpg들은 딱딱 직업마다 스킬이 정해져있고 찍어야하는 스킬도 딱딱 정해져있는데 대체 빌드가 뭔 소리냐 하실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불독이 하고 싶으면 불독을 하고 썬코를 하고 싶으면 썬코를 하고 클레릭을 하고 싶으면 클레릭을 하는건데 다 필요없다 나는 불선이 하고싶다 그럼 내가 스킬들을 뜯어와서 그렇게 만들면 되요 되는 겁니다. 근데 옆동네 게임 보세요 어우 뭐라 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봐보세요 어지럽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걸 처음 하는 사람이 이게 뭔지 알고 어떻게 해 바로 언디셈버 에서는 이걸 계산하고자 그나마 간소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변들은 각기 색을 최대 6개까지 부여받을 수 있고 이 색에 대응하는 패시브 룬들을 배치하여 부가적인 효과를 받게 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각 룬들은 파란색은 지능 빨간색은 힘 초록색은 민첩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렇다고 한가지 색으로 통일되는 방식은 아니고 각기 서로 영향을 주고 대응하는 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보니 한눈에 여러 변의 색상과 색상들의 배치도 신경써야하는 등 그냥 스킬을 얻었다고 냅다 박는 방식이 아닌 색상 방향 배치 등을 신경써서 최대한 효율이 좋게 뽑히도록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게 재밌는 사람들에겐 꽤나 직관적이면서도 어느정도 머리를 굴려야 하다보니 연구하는 맛이 정말 쏠쏠한데 이마저도 너무 복잡해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게임에 재미를 붙이진 못하실거예요 캐릭터의 육성과 파밍도 이를 위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것은 랜덤이다인데 아니 그 랜덤박스 말고 이런 수치들을 전부 뽑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앞서 설명한 룬들은 인첸트를 통해 랜덤하게 각 변에 최대 6개까지 뚫을 수 있는데 다른 아이템들을 갈아 모은 재료들로 뚫린 색들의 배치 혹은 색상을 변경하는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비 아이템들은 크게 힘 지능 민첩 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붙은 부가옵션들을 랜덤 하게 돌려 입맛에 맞을때까지 계속해서 재활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있죠 그러다보니 어떤 아이템을 먹었냐보단 어떤 옵션을 띄웠냐가 더 중요하고 한번 정한다고 해도 픽스되는 옵션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옵션을 돌려가면서 쓰게됩니다 그러다보니 흔히 rpg를 처음 시작할 때 하게 되는 질문인 이 아이템이 좋은건가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전투와 육성적인 부분 외엔 별로 기대하지도 염두도 안 해뒀던 스토리와 컷신 연출에 생각보다 많은 공을 들여서 좀 놀라긴 했어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가 막 좋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정말 당연하게도 잠버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말고도 모바일과 연동때문인지 스킬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날아가는 스킬샷 문제도 있고 팻에 원격 아이템 분해를 넣어 편의성을 더한것까진 그렇다고 치지만 각팻마다 부가옵션을 붙여놓아 약간은 걱정되는 비엔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첫 테스트인걸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게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게임 오픈하자마자 들어갔을때에도 서버가 불안정하거나 터지는건 못봤고 모바일과 pc 퍼포먼스 차이는 당연히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두 기기 모두에서 꽤나 인상적으로 돌아간걸 보면 이게 정말 첫 테스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게임은 안정적이었고 깔끔했습니다 아닌가 그냥 사람이 없었나 아무튼 이렇게 알아본 k h 겐슬래시 s 는 생각보다 미래가 뭐 괜찮아 보였다 정도는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